매저님한테 응. 국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맞았어. 어? 거기 호연이네요, 이랬더니. 어, 아, 그래요? 이러더라. 아버지 국밥집. 아, 진짜 엄청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약간 외관 같은데? 아, 연주. 세요 근데. 아, 연주. 네, 네. 그래. 근데... 아, 안녕하세요. <웃음> 그래. 잘 지냈어? 네, 네. 아, 너무 잘지어 뭐, 뭐 해줄까? 국밥 세개 국밥 세개 어. 그리고 그 완자, 완자를 먹어 완자, 완자, 완자, 완자. 완자. 어, 완자. 그거면 될것같아 아. 충분하지. 충분한 땐 완자 충분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국밥이랑 완자랑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저희 가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장 오늘 다 먹고 갈때그갈거야 어, 저 제가 몇개 챙겨 드리겠습니다. 아, 괜찮네. <웃음> 아, 우리 아니, 엄마, 아빠가 응. 진짜 좋아해 맞아 맞아 아니 엄마, 아빠가 그냥 둘이서 먹으러 온다니까 너 없어도? 생각날 때 그냥 와서 드셔 나는 옛날에 생각나는 게 그때 너 영화 찍고 한희 언니랑 대규 매니저님이랑 그때 되게 밝아 보이셨어 한니 언니 때문에 친해졌거든요. 한니 누나의 아이들이야. <웃음> 아, 맞아. <웃음> 나는 한니 누나 때문에 이 회사를 오게 됐고 응. 동갑인 또래고 응, 하나 응. 보니까 더 우리가 친해졌지. 전화해야 되는데 자주. 그럼 전해볼까? 지금? 지금 촬영 중아니신가 심... 아니, 아니, 아니 이한이 씨. 드라마 찍고 있던 s b s 에마네 맞아요. <웃음> 실패하요 아니 아니야 아니, 누나. 아, 콜백 올 수도 어, 있어. 이제 좀또 있으면 응. 연락. 맞아 맞아. 촬영도 갔다가 누진치는 데 촬영이 시간이 좀. 네, 안녕하세요. 아메뉴가 먹겠다. 빨간 와. 거 좋아. 오 이게 보다. 와, 완전 거보다. 완전 비한 거 봐. 나도 아, 좀 김진호. 아, 네, 김민지 표정 잘 아, 봐. 잘 먹겠습니다. 아 우거지 이실행 우거지 우거지. 음. 어. 저 추운 날, 비 오는 날에서 너가 어 맛있어. 혹시 천둥이라는 분 알아? 알지, 왜, 알지, 알지. 아, 알지 알지. 사탕 먹는 것같 사탕 먹는 알 사탕 먹는 거 사탕 먹는 먹는 것 같아. 나 그분 구독하고 있는데 너무 뭔가 우아해. 김희선 선수 아세요 천둥님? 네저 유튜브 어... 구, 구독하셨어요? 네 천둥 심장 먹겠다. 심, 천둥 심장 어? 먹다빨 알려줘. 진짜 잘 드시나. 어? 너무 멋있어. 봐봐 나 천둥님처럼 먹어볼게. 와, 그렇지, 야 구독자 많네. 깔끔하게 드시나. 너무 잘하신 것 같아. <웃음> 오, 이라고다이기 진짜 맛있어 요기 이... 진짜 멋있어 요기 진짜 멋있어 요기 진짜 이있요어요있어요 진짜 제부도 갔다 왔어요. 아, 맞아요. 진짜. 어, 왔어, 왔어, 왔어. 엄마! 야. 엄마! 가자! <웃음> 아, 영상 보여. 아. <웃음> 맞아요. 아, 저 보셨나봐. 이아이씨도 여기 와보셨나봐. 아, 아, 왜 이렇게 예뻐요거 <웃음> <웃음>